욥기 23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장세기 12장에 나와있는 말씀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러한 약속에 말씀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도 힘든데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빛나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은 고난의 사람들이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영광이 십자가로 인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3일 동안 저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저들이 기뻐하였습니까? 그러나 3일 후에 숙대밭이 된이 모든 환경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머리통을 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고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아주 앞뒤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겁니다 예, 저희들이 서울을 가려면 여의도에서 마포를 지나가려면 마포대교를 건너야 서울을 갑니다 또노량진에서 용산을 건너가려면 여러분 거기도 철교가 있습니다 그걸 다리로 기점으로 하여 건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이 있고 고난을 통하여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고난을 통하여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엽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알아요? 여호와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도 백화점에 가면 명품이 있고 정품이 있고 아주 고귀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명품 자리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명품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풍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지 짝퉁이나 이 거짓된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욕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격려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났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에서 제일 가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안나기가 500이요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요 그 집에는 종들도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제일가는 요비 왜 이처럼 고난을 겪어야 했고 요비 왜 이처럼 광풍의 하루 순간에 자녀도 다 죽고 모든 재산도 한순간에 다 숙대밭에서 날아갔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내가 이렇게 자녀들의 한순간에 나를 다 먼저 앞서가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보, 여보, 어,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하나님을 떠나 이게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의 말입니다 아내도 다 떠났습니다 자녀들도 다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앞서갔습니다 광풍이 희로 힘을 하치면서 모든 짐승떼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한순간에 건강한 욕이 자기 몸에 악창병이 걸려가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자리에 극한 상황까지 욕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욕은 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습대밭이 났지만 오늘 본문은 그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처럼 성금처럼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이것저것 다 뛰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목사님, 고난이 없는 장로님, 고난이 없는 권사님, 고난이 없는 크리찬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크리찬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토너를 지내야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보다도 더 좋은 것, 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에 있어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깨지 못하고 나의 욕심이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가정과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앞서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 내가 이렇게 환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 옛날 사람들 말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북만산천. 저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곳을 뭐라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북만산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슬프게 앞서 종을 잃는 사람이 말합니다. 어이, 어이. 이제 가면 어제 오냐. 아주 구슬퍼요. 지금은 상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개드락을 타고 촥 갑니다. 죽은 시체가 캐드락인지 탈구지인지 딸딸인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죽은 사람은 캐드락을 타고 가고 그 뒤에 따라가는 유가족은 그냥 보통 차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환란을 맞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내 가정과 자녀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서 나는 지금 절벽에 서 있는데 좌우로 돌려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없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계시는 겁니까? 이게 요배의 탄식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욕기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설교 준비도 끼내놓지 않고 설교를 했네요. 사람은 한순간 닥쳐오는 재앙과 고난과 환란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환란과 재앙과 큰 위기 앞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손수무책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나가 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거의 9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세계가 지금 손수무책입니다. 계속 미사일을 싸대고 계속 대포가 날아가고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정치 지도자는 이땅에 없습니다. 왜? 내 나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무기력합니다. 무능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겪어봤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세상의 하늘길도 막히고 바닷길도 막히고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는 인생 사에서 크고 자고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저곳 찾아가도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두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비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출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여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 오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성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 오리까출굽기 15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바다에 잠겼고 애급의 장수들이 바다에 잠겼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11기상 8장 23절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부귀용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던 솔로몬도 하는 말이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예, 우리 믿으심에 남이 납시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요비 아무리 여러분 지금 상황 이 어려움 광풍 환란 인생사에서 일어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요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어떠한 일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한국에 가면은 여러분 뭐 서울대 종합병원도 있고 고려대 종합병원도 있고 또 신촌의 연세대 종합병원도 있고 지금은 종합병원이 많습니다. 그러니 조그마한 개인 병원 여러야 종합 종합병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감기 걸려도 종합병원으로 갑니다. 예,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의학과를 나와서 의사가 된이 사람이 예 병원을 예, 아주 잘 차렸어요 예, 용산에다 용산에다 병원을 잘 차렸는데 이거 뭐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가 건물에다 병원을 차렸으니 종합병원으로 가지 누가 걸러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지혜를 짜낸 게 뭐냐? 예, 지혜를 짜냈습니다. 백만 원이면. 무슨 병이든지 내가 다 고쳐준다. 얼마요? 1 0만 원. 백만 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에 예민하기 때문에요. 돈 얘기 나오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가 100만 원이면 내가 다 고쳐준다. 의사가. 그리고 간호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야. 만약에 환자가 들어왔는데 내가 백만원 받았는데 환자를 못 고치면 내가 10배를 보상해 주겠다. 얼마예요? 10배, 천만 원. 예, 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병자가 어떤지 먼저 그 서무가에 100만 원을 내고 나 이런 환자입니다. 나 고쳐줘야 합니다. 만약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면 누구든지 천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이건 병원도 안 되는데 잘못하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래 어느 60중반된 예, 이제 모든 걸 손을 놓고 리타이한 어느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앞에 프랜카드를 보니까 100만 원이면 모든 병을 다 고쳐 준다. 그리고 못 고치면 병원에서 보상으로 천만 원을 준다. 야,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가가 지고 없는 돈, 있는 돈 자기 아내한테. 어 리타이 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하루에 5만 원도 뭐만 원도 주니까 100만 원은 큰돈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여보 100만 원을 내게 주면 내가 천만 원을 갖다 줄게 천만 원벌수 있는 내 길이 있어 아내도 또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뭐 천만 원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해가지고 아내도 요저 부천에 사는데 부천에서 전철을 타고 용산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의사가 딱 청진기를 여기 대고 저기 대고 왜 왔습니까? 하니까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습니다. 아, 그걸 어떻게 고쳐요? 입맛이 없대는데 밥맛이 없고 <웃음> 소화제를 줄 거예요. 뭐 홍삼을 줄 거야. 뭐를 줄 거야. 하, 이사가 간호사한테 청진기를 이렇게 딱 재보더니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는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면 천만 원을 오려 보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큰일하니. 그러니까 간호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간호사, 의사가. 간호사, 예? 그 27번 약 가져오세요. 그러는 거야. 27번 약. 그러니까 27번 약을 가져오는데 이 환자가 분명하게 들었어요. 몇번 약이요? 27번 약을 가져온 거야. 간호사가. 의사가 말을 했으니까. 야, 이거 27번 약이 홍삼인가? 인삼 갈아서 주는 건가? 이 환자는 지금 누워가지고 눈 감고, 야, 그래도 내이 입맛을 이거 어떻게, 입맛이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고쳐줘도. 근데 27번을 갖다가 한 방울을 쫙흘려니까 입맛이 돌아왔어요. 탁탁! 이거 시발료 아니야? 시발료를 갖다 부은 거예요. 입맛이 돌아왔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뭐, 뭐 <웃음> 네? <웃음> 히말류라 그랬잖아요. 텐텐트 하면서 야 이거 히말류 아니야? 아,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웃음> 입맛이 돌아왔잖아요. 히말류가 감각이 왔으니까 야 네? 네가 백만 원대 네 돈을 먹어? 야 집에 가서 또 연구하는 거야. 거기서 곧바로 용산에서 파고다공원으로 가세요. 파고다공원 가면 누가 많아요? 거기 가면 노인네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독거노인에다가 다 2, 30만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100만 원을 잃었는데 야1 천만 원을 준다 그러는데 내가 이 이거 1 천만 원을 따면 당신들에게 내가 갈비탕 한 그릇씩 대접할 테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파고다 공원에서 독거노인들이 촥 모여가지고 예, 하나 의견을 딱 냈어요. 야 요번에는 안 들린다 그래라, 안 들린다고. 이거 어떻게 고치냐, 안 들린다는데. 예? 안 들리는 걸못 고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천에, 부천에 누가 있어요? 자기 집 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여보, 백만원만 더 줘.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내일은, 이거, 천만원 나오는 길이 있어. <웃음> 그래가지고, 백만원을 또 받아가지고, 예, 아침에 일찍 용산에 백만원 못 고치면 천만원 준다. 그 병원을 간 거예요 갔어 예, 오늘은 안경을 쓰고 모자를 쓰고 다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 이게 잘안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쪽도 안 들리고 저쪽도 안 들리고 청정기를 끼도 안 들리고 예, 보청기를 끼도 안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간호사! 27번 약까지 와! 27번 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27번이면 시발른데? <웃음> 아니 또 시발려주냐고 아 들렸습니다 <웃음> 시발려가지고 다고치는 거야 이 사람이 <웃음> 이, 아, 아니 어저께도 시발려지고 오늘도 시발려주냐고 아 이제는 귀가 잘 들리게 됐으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또 100만 원을 잃어버린 거야 이야 그 의사가요 이 환자가 못 당하는 거야. 그 파고다 공원을 또 갔어. 파고다 공원을 또 가니까 거기 있는 노코노인들이 한 50명 모여 가지고 야, 내가 돈을 200만 원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니까 요번에는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가지고 먹고 치면 100만 원 주니까 예.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부처네가 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예, 100만 원만 주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 올 테니까 요번만 한 번만 날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부인한테 백만 원을 받아가지고요 어딜 디 갔냐면 그 병원 백만 원에 못 고치면 내가 천벌은 줍니다. 거기를 그냥 새벽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거야. 가가지고 하는 말이 의사님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부천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앞이 안 보인다는 거야. 앞이 안 보인다는데 이건 무슨 소로 고쳐요. 응. 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자는 내가 도저히 장님은 고칠 수 없으니까 서모과에 가가지고 예, 천만 원 가져오세요. 그런 거요. 천만 원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천만 원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천만 원을 받고 어보니까 삼십만 원이야. 삼십만 원인데 아 이제 앞이 잘 보였어요. <웃음> 아니 또이 네 사람한테 막 e 면 타고 지네 of 가 h e 만 o v 받아 n m e n t I d 만 n t know about it. I don't 이 n o 이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야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맨하탄에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크게 성공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프랭크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만 맨땅에서 희등하면서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돈을 벌어서 50년 후에는 그야말로 맨하탄에 건물도 가지고 있고 증권도 가지고 있고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덕발이야눈먼 사람들이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냥 가서 뭐 예배드리고 가서 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 앞에 시간 다뭐 바치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는 거예요.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자수 선거한 사장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거대한 재벌이 되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었으니까 참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소발 또 예, 그의 친구들 예, 그의 친구들이 나오죠. 엘비스 이런 사람들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예, 욕을 비웃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네가 고난을 당하고 네가 재산이 이렇게 다 한순간에 네가 망하게 된 거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망한 거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친구들이 비웃는 거예요 욕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프랭크린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메나탄에서 크게 자수성과 한 사람으로서 거부요, 거부요 재벌이었습니다. 가난의 절망,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참, 예, 사업을 잘해서 크게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노력해서 운명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그는, 예,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열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그렇게 메나탄의 큰 거부여 재벌이여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잘 살아가던 어느 날 아들이 교통, 교통사고로 척추를 잃어버렸습니다. 누워있게 됐어요. 척추를 잃어버렸어요. 평생을 누워있어야 합니다. 자기 대를 이어서 이 사업에 바톤을 받을 사람이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자기 딸은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서 30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부인은 옆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재산의 반이 날아갔습니다. 자기 인생이 튼튼할 것만 같았지만 한순간에 닥쳐오는 이 어려움들을 이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바로 자기 건물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고 내가 이렇게 일치월장 내가 성공하였고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고 재벌이 되었는데 한순간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아내가 다 떠나고 나는 이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의 말을 다 듣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림도우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 하는 회결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근심.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환란은 잠시 잠깐이라고 랬습니다 우리에게 그 환란이 우리에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이라고 랬어요 영광의 길이다. 믿으십니까? 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이 시를 언제 쓰는지 아세요? 압살롬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할 때에 감남산을 맨발로 뛰쳐나가면서 자기 명, 자기 궁녀 10명을 자기 왕궁에 내버려 두고 많은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맨발로 뛰쳐나가면서 그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씨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극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감남산을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야밤 도주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제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먹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시편을 읽을 때 보면 그것이 환란 중에 이게 지훈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크, 극한 상황에서도 극한 고난에서도 다위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본문은 말합니다 역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신하니 나의 나댄 것 바로 나를 이렇게 연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환란 중에 이렇게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드는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나를 선공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욕이 깨달았어요. 욕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가장 존귀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도 오시고 제가 1월 달에 여기서 설교했습니다. 인터넷 보건방송에서 1월 3번 째에 설교를 했어요. 3번 째 주에. 그때는 한 30, 한 4, 5명이 왔습니다. 네, 예, 확 찼어요. 예, 오늘 좀 피가 오니까, 예, 아무래도 이쪽에 쓰셔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 병원 가신 분도 있고, 야, 오늘은 수제비가 땡기네. 야, 수제비 해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온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예, 모든 병을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도 모든 걸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적을 행하시고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가려고 3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도 와야 되고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주유소를 갔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주유소 한 3시 반경에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어이! 누가 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여기 사나 어. 어이 어 그러더라고 내가 기름 넣어줄까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어, 내가 기름 넣어줄까 그러는 거예요 아, 자기가 돈 주고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가 돈을 내면은 내가 기름통은 내가 이거 주유소에 해주니까 너 이거 해주면 나에게 뭐 달라는 거예요 네. 커피 사먹을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 쉬어 네, 그랬어요. 야 네가 한번 넣어봐라 그 사람은 자기 자동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 주유소 직원도 아니야. 오갈 데 없으니까 그냥 있다가 주유소 오는 사람들 주유소 이거 해주고 입불 주면 그거 고맙고 코를 안아주면 그거 고맙고 어 그러다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입불 주면 그날은 뭐예요? 예. 네, 그날 저녁에 쪼그려 자면서 돼지껌 끈 사람이야. 돼지껌 끄니까 입불씩 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이 하면서. 기름 내가 넣어줄까? 내가 넣어. 기름을 막 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아침에 커피하고 그 다음에 도넛하고 네가 원하는 거빵 사먹어. 찐빵 사먹든지 하여튼 도넛을 사먹든지 줬어요. 주는데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무슨 조건을 걸었느냐? 야, 너 예수 믿어? 충격이죠. 걸음뱅이 거지에게 돈 주면 땡이고 안 주면 그만인데 그 사람에게 너 예수 믿어?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수 있어? 여기 길이 있어? 하니까 그 사람이 다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저께는 상하이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예, 건강의 지혜를 드립니다. 이제 60, 62년생입니다. 62년생이면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62년생 아니고 50년생 호랑이 띠 있어요? 아, 50년생도 없네. 그러면 다 25살인가? <웃음> 이 사람은 예, 60년생 호랑이 띠입니다. 아, 62년생 호랭이 인데 목사님, 목사님, 내가 저 거기 갔다 올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왜? 왜거기를 갔다 와? 예, 일을 갔다 왔는데 머리가 아프고 손에 전기가 찡찡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딸이 약사니까, 얘야, 나 타이로나 하나 줘라. 그 타이로를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잠을 잤어요. 딸은 하는 말이 약사니까 아빠 내가 증상을 보니까 아빠 지금 병원에 가야 돼. 아니야. 그냥 한숨 자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휘청하더래요. 처음이래요. 잘 때는 손에 전기가 찡찡 오고 머리가 띵띵하더니 타인을 먹고 일어나니까 몸이 걷더내야 돼걷떠나야 되는데 다리가 휘청휘청하더래요. 그러면서 푹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 가지고 급히 저희 이 교회에서 가까운 병원이 있는데, 이모 전시로 병원을 예그 앰뷸런스를 보러 들어가니까 이미 MRI를 찍으니까 머리가 터졌어요. 핏줄이 터졌습니다. 내추럴입니다. 내추럴. 내추럴인데 그 작은 병원에서는 할수 없으니까 헬리곱타를 급히 부른 거예요 헬리곱타를 부러서 그 새벽에 헬리곱타를 타고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예.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이머전시로 곧바로 들어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 당신은 백사람이면 백사람 100 천사람이면 천사람 핏줄이 터지고 내 네, 네, 뇌출혈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이게 터졌어요 그 뇌에 피가 막 범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뇌를 열어가지고 뇌를 찢고 열어가지고 그것을 다 핏조를 다시 연결을 하고 피를 제거하고 예, 한 3개월 있다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주에 금요일날 병원에 들어가서 다시 예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당신 지금 내 말을 들으면 손해볼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다.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마음문을 열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라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이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 죽을지라도 당신은 천국 간다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했어요 한번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언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지 나이는 젊지만 60에 불과하지만 한번 핏줄이 터져서 머리 뒤에 피가 번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젠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급한 상황이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예 목사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분이 그냥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겠습니다. 음.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청춘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